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m o t 이 e r f u c k e r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지이 헤이 헤이 헤이 이 헤이 헤이 nct, NCT. 제 12월 1 8일을 제일 중요한 사람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<웃음> 저한테는 4월 23일이 제일 중요한 사람 생일인가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? <웃음> 어이구야 <웃음> <웃음> 첫 번째 음식점은 실패했다 사람이 너무 많다 w h the fuck you lying? Why you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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도 먹고 싶 많이 폈다. 그냥 네. 포토존인것 같아. 네. 무시 <웃음> 뭐? 보여 오마에와 신데 뭔지 날래나 지금 등이 와 h a t 라 오늘 26도야. 어, 뒤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늘이 너무 이쁘네요 w h a t t h e fuck was that? What 하 h e fuck was t h a 지 w h 지 t the fuck was that? What the fuck was t h 어쩔까? 어쩔까? 오, 턱살 방송이네. e 어, 다시 키자. 나 여기서 살아도 돼? Oh, the f u c k 게요 행복해. 여기까지. 누가 있어도. 오. 거야. <웃음> 올려버려. 못 <받기. 웃음> 오, 크림 들어가 있어. <웃음> 계속 그냥 잘라서 먹어도 아. <웃음> 걔는 과자야. <웃음> 와, 소리 개. 근데 안 잘려. <웃음> 아. 대현이 이거 잘서먹는게 아닌가 봐. 뭐야, 동 어, 진짜 이돌아 t h e y ask you how 진면 어이쿠 어디까지 가세요? 죽이요 아, 아, 어디까지 아, 가냐고! 전신샷? <목소리> 내려간다? 응, 천천히 와 천천히! 응. 못 내려와? 내 손을 장사하니... <웃음> 아니... <웃음> 오늘은 다시 침대 쓰자 집으로 줄게요 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호텔링어콘 뭐야 <오! 진짜> 짱이다 <웃음> 개중 <개정리? 웃음> 어. <웃음> 됐어